보살은요, 지역 갈등이니, 인연 갈등이니 이런 거를요 아예 개념에서 빼버린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건 다 인간들이 만든 편견이거든요 경상도야, 전라도야 이런 말 자체를 그냥 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잖아요, 뭐하러 하고 있어요 뭐 진보야, 보수야 의미가 없어요 하나만 물어보세요 양심적이야, 아니야? 양심적이면 자명한 거고 자명하냐, 아니냐 이것만 보셔야지 다른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도요, 요동도 하지 마시고, 따라가지도 마세요. 그냥 그런 개념은 몰라 하고, 머리에서 지어버리세요. 지어버리고 나면 인간이 달리 보여요. 남자니, 여자니, 이제 또성 갈등, 뭐, 난리가 아니죠. 다 지어버리세요. 그냥 인간으로 보세요. 양심, 양심만 가지고 상대하세요. 그걸 머리에 다그 갈등을 이고 다니시니까, 그 왜곡된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게 뭐가 보이겠습니까? 다 이렇게, 촘촘히 그 자기 편견들이 짜져 있는데, 그거 시원하게 벗어버리시는 방법이 저는 그래요. 그런 얘기 누가 해도 지역이니 뭐니, 제 머리에서 다 날려버립니다. 아예 제, 게, 제 머리에 그런 개념을 안 둬요. 뭐 지역이니 뭐니, 뭐남성이 여성. 그러면 순수하게 볼수 있어요. 어디 편견이 안 빠지고 순수하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와 남 모두에게 이룬 창조적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나서 항상 창조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고 그래야 널 이롭게 할수 있습니다, 인간을. 이런 일이 가능한 건요. 그들이 욕심의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조정자인 양심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